잠시 내게 다원 남아있는 그그 순간 이렇게 추는 모습 11일에 방송된 미스터로또 첫화에서는 미스터 트로트의 섹시 끝판왕이 준비한 유혹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화어 보이스 박지현과 트로 카사노바 윤준혁 농익은 섹시미의 나상도, 이세 사람은 아찔한 유혹의 무대를 꾸몄는데요. 세 사람의 유혹 무대는 특별히 상상치 못했던 박지현이 섹시 골반 춤을 선보여 이를 보는 모든 이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그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아픔만 남겨두고 떠났네.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 외대신. 내 마음속에 슬픈 음악처럼 그대를 내 마음속에. 피그 입술에 속삭임 이렇게, 이렇게 춤추는 네내 모습 사랑해 그리움만 남긴 채그대를내맘 속에 유혹하고 싶어 든내 마음, 내 마음 괴로운 아기는 어 나홀로 나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음 이렇게. 처럼 사라져 간내 <웃음> 영원히 내 곁에서처럼 <웃음> 사라져.